이겸은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로블럭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또 술래자끼 맵에 들어왔습니다. 이겸은! 빨리 숨자. 맵 v 에벌! 빨리 숨어. 리아 놀려야지. 알레리 꼴레리 해야지. 음. 아, 어디서... 가줘, 얘들아. 아, 여기 배포 있구나. 일로 가서. 오, 모를 것 같은데? 아코 같기도 하고 음. 어딨어! 리알 리알 위 봐봐 위위위 음? 뭐 잡쥬? 냐고르쥬? 냐고르쥬? 음. 미끄러워서 아래로 떨어졌쥬 <웃음> 미끄럽쥬 아니 왜 떨어져? 요루루가 이런데 구석진대 좋아하더라고 <웃음> 어떻게 알았어요? 구석진대 좋아하는 거 계속 구석진대 봤으면 던데 어? 아니 의외로 그 옛날가 못 참더라고 등장 밑이 어둡다고. 미야씨, 그럼 어떡하나가. 아 저기 말고 저기 노란색깔 끝에 있을걸? 거바고가봐어 어? 있다. 어? <웃음>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 어? 뭐, 뭐야? 아 왔다 갔다 한 거야? 계속? 못잡지야고르지 모자주잡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웃음> <웃음> 어? 어? 이거 좀 뛰어다니네? 으이! 으이! 어? 잡히다! <위이>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잘 잡네? <잠네>. 리아, 잘 <웃음> 뛰어다니네? 리아, 아주 잘 뛰어다녀! 자 찾고 싶지? 와.. 응, 막, 응? 잘 뛰어다니네? 점프도 하고 말이야! 응?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리야 점프 점프 야골라! 어디있어 얘! 근데 그자 밑으로 가지만 아무도 없지? 위로 올라가주면 아무도 없지? 야골라! <웃음> 너한테 지금 보이는 미쳐있는데? <웃음> 아무것도 못 보고 있지? 나는 들게 아, 맞냐? 십쯔 여섯 열시 화장실로 뛰어가지만 화장실은 아무도 없쯔쯔 변기통 변기통 변기통 잡아 진짜 <웃음> 잡았잖아 <웃음> <웃음> <웃음> 어 약올라서 내가, 내가 안되겠더라고왜 내가 안 죽지 왜왜 <웃음> <웃음> 왜 댕댕이는 안 잡아 구독 어 이번에는 얼음 땡 잡힌 사람 살려줄 수 있죠 이걸로 제발 술래는 나만 아니면 돼 제발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이현서 술래 말이 돼 이게? 자 그럼 막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막판 어? 이거는 난 아니야 설마 <웃음> <웃음> 아. 아, 일아다 네, 우리도 처음 해 보는 맵이라. 초 숨어라. 온지 곁 핑크 머리. 아주 우승기, 우승기 짝 빼고 잡겠습니다. 진지하게. 너 이거 중앙 게 생각보다 좋아 보이데 술래한테 안 좋고? 음... 아, 사다리가 있네. 맵이 넓나? 음, 맵이 넓어. 상당히 큰데요. 안 되겠다. 로복스를 써서 뭐숨에 잡아 버려야지. 뭐? 어? 어? 어? 점프 부스 점프 부스터 하나 구입하지 뭐. 어? 비비고페! 못 사네? 음. 슈퍼볼. 아. 돈 없다. 간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오 뭐야? 음, 재밌는... 요맨이한테 절대 안 보이는 위치 있지? 음. <웃음> 요맨이 나 찾을 수 절대 없을걸? 야골늘걸 절대 못찾을까 내비 커서, 커서 살짝 당황했지? 뭐하죠? 뭐하죠? 점프 점프 아무것도 못하죠? 거기서 뭐하죠? 혼자 핀볼아죠 티어 반 너는 어디 있는지 모를 테니까 나 골라줄게. <웃음> <주겠지? 웃음> <어이>, 어디야? <웃음> 어디야? 맥탈 <웃음> 타브 올라가도 아무것도 못한. <웃음> 어디야? 음, 마음에 드는군 진... 여기. 완 진짜 안보이네왜왜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어 나도 그래서. 그 <뭐라> 뭐하러? 그래도 이런데 꼭 숨더라고 단순한 곳이 없네? 어? 없지? 어? 뭐야 이거? 미안하지만 옆방도 있죠 <뭐라> <뭐라> 방이 두 개였어? <뭐라> 음. 놀랐네 어디야? 뼈맨이 잘대못 잡죠 잡을리라 <뭐라> 없죠 약올라 <뭐라> 줄게 <뭐라> 어? 아 어? 어, 미끄러워! 아 물, 미끄러워! 어? 아요 어디였어 얘? 난 죽었다? 캅! 아이 사다리 타고 올라간 거였어? 좋은 집 네. 감사합니다. 안 돼! 이런 데꼭한 명씩 숨어 있더라고. 아주 <웃음> 아닌데? 아니죠? <좀 웃음> 거기에 그런 말이야. 이런 데 숨어 있겠지. 아. 배가 너무 큰거 아니니? 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있어. 네, 야님좀 못잡! 앞 야, 벌어 줄. 나가 줄게. 뭐야, 야골야골 절대 못잡아 진짜, <야골아>. <목소리> 아, 진짜 어디 있어. 염놈의죄 이놈의 죄인이는데이치은이동좀해야겠아이동할려이동의죄인이동잠깐아요 저는 인아닌 이놈의 죄데이보데이보요이네요아 어디 있어? 아어 모르죠? r i g a n m o r r i g 이 n 게 o r r i g a n I just want fun. Have I, they look at a lot of n 지 w s I'm a boy, John, I'll let 지 u 멈췄다 거기 서나 모자, 나 모자, 나모나이스나나모잡나나나모나나나 모자, 잡나모잡아나 모자, 모자, 나 모자, 나 모자, 나 모자, 나 모자, 나 모자, 나 모자, 나 모자, 나 못잡쥬 모자쥬 영에 한 끼가 좋다 절대 나 못다 쥬 1, 2, 1, 2, 2 야골은 쥬자리아 정확히 5초 안에 잡습니다 5, 5초 안에 잡을 수 없쥬 다 잡을 수 없쥬 잡을 수없1등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어 <웃음> <2, 웃음> <2, 바람? 웃음> <야, 웃음> 여기 왔어. 다다 30초 이닝디야 거기서 라 백오르주. 나랑 깼어 나 방금 도망쳐 어리 살아 먹 재웃기네. <웃음> 어디야? 얘 이거 웹이 왜 이렇게 넓니? 여기 또 어디야? 와 좋아요. 나자 때 오늘 명장자리를 찾아라. 추적기 끝끝끝끝뿅 끝. <웃음> 구독 뿅 좋아요. 안녕